이번 영상은요, 리차드 김우진의 일상 운동법 무틴으로 찾아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리차드 김우진과 함께 일상 운동 한번 무틴으로 출발해 보시죠. Let's go! g 안녕하세요, 리차드 김우진. 오늘은 아, 평상시 운동하는, 운동하는, 아... 이서습을 많이 찍어왔습니다턱걸이 20대 윗이의기이 20대 팔목표 빛이 20대 런치 20대 평가지하나 응. 아, 아, 응. 멋진 운동으로 여러가지 많아 응. 출발해 보도록 응. 하겠습니 레시켓게 한번 보시죠레시켓 <목소리> <목소리> 您传工<音楽><音楽><音楽> 국민 이모위에 칠해 미친렐라 미 이게아 이식해 으아 위묵 위아팔굽음 뛰기 이식해 들어팔굽음기 이식해 으음, 으음, 으음, 으이 으음, 으음, 으몸 으음, 이몸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이으이식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평상 일상 생활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 너무 열심히 하셔서 건방한 몸만드시고 건강은 정신, 그방은 육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체득 꼭 중요합니다. 그치 운동하시고요, 평상식 하시는 대로. I think she is. I t h i n 요 I think I think I t h i 이 k I think I 인사. i 바로 바로 h i n 얼굴 보고 인사. k I t 인사. 바로 바빠요. 일상운동 리차드 김우진 운동법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차드 김우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하세요